안녕하세요 유건우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이렇게 또 제가 필수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일 삶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으니까요 어느 것 하나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수 없어 늘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나를 찾은 그 날부터 삶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열정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내가 아닌 남의 삶을 살고 있으면늘 불안합니다. 잠깐 쉬면서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가 보일 때 행복과 기쁨도 찾아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관호입니다. 아, 2020년 3월 31일 아침 제가 이렇게 또 어, 필사 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살다가.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든. 누구를 탓하지 말거라. 이미 생긴 일이건을 어찌하겠느냐. 살다가 울 일이 생기거든. 누구를 원망 말고 실컷 울어버려. 울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니. 살다가 이별할 일이 생기거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인연은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란다. 살다가 행복한 일이 생기거든. 너무 잡으려 애쓰지 말할 거라. 무엇이든 잡으려 하면 달아나고 꽉 쥐고 있는다고 내 것이 아니잖아. 최유진, 행복이 따로 있나요? 중에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다 음, 자꾸 돌아가네. 오늘 2020년 4월 1일 화요일 제가 또 이렇게 필사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덕이 있는 자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며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미련없이 떠나는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이다.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이 제가 필사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신조 돈 버는 자랑하지 말고 돈 쓰는 자랑해야 할 것이며 달면 뱉고 쓰면 삼키는 사람이 되자. 힘들어도 티 내지 말고 잘될 거라 확신하지 말고 내 사람이라고 너무 믿지 말고 안 보면 그만이라고 막대하지 말고 사람을 사귀되 편견 없이 대하고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행복이란 마음먹기 나름이고, 불행은 남과의 비교에서 찾아온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다. 우시훈 버틀러 코리아 대표 여기까지입니다.